야.. 이거 아.. 사실 제가 올리 키우려고 할때 크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나는 뭐, 뭐 책임감도 있긴 한데 아 사실은 제가 올리 오기 전에 그게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수술 날짜가 있,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뭐큰 수술은 아닌데 그래도 뭐, 한, 이번 한 3, 4일 해야 돼서, 하고 나서 이제 한, 뭐 한, 당분간은 또 이제 올리도 제대로 이제 돌봐줄 수 있나?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, 뭐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. 아, 이거 올리를 받아, 저, 그냥 받아서 키워야 되는 건지,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. 뭐 그래서 아무튼 오늘, 뭐 제가 병원에 이제 입원, 입원하러 이제 가야 돼요. 그래서 한 4일 동안 3,4일 동안 이제 4일? 4일, 5일 정도 이제 제가 없는데 울리야뭐 대신 이게 봐주실 분은 있어요 예, 봐주실 분은 있는데 예, 걱정이네요 그래도 한 4,5일 제가 이제 집을 비워야 되니까 울리야 4,5일 후에 우리 봐야 돼 알았지? 아 아파 아파 물지 말고 울리 4, 5일 후에 봐야 된다고, 울리야. 그래서 무사히 좀 수술도 잘 되고 했으면 좋겠네요. 하. 아무튼 뭐. 나중에 보자, 울리야. 원어말. 의대학는 현지 시간 언제 올리. 올리야. 나를 더좋아한다야 아이고, 그렇 뭐 오줌쌌네. 오줌쌌막 여기. 좋아서. 어. 괜찮아요. 오줌오줌 싸. 아야 아이고 아이 일로와. <웃음> 뛰는게 귀여워. <웃음> 이거 봐라. 음, 됐어 됐어. 냄새 만는거래 음. 과연 냄새.